전 국민이 3대 측정할 때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자 믿기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자 오늘의 게스트분은 제가 우연찮게 본 크리에이터이자 또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제가 좀 약간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셔봤는데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미래크님이십니다 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이분은 모셨는데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 운동 좋아하죠.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 뭐 어떤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세요? 지금은 어, 예전에는 좀 이런 이렇게 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아, 아 MMA 쪽으로 아, 그 그래,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닥치고 나서 이제 바디빌딩 쪽으로 어, 바디빌딩? 네, 예, 바디빌딩 쪽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최대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도 한350 정도는. 아 뭐. 350. 있는데 아니 그래도 들어올리는 게 있는데 평소에 운동 어. 바디딩딩하면서빵바디비딩했을때 아, 예. 예. 예. 드는 거랑 비슷해 예. 350. 아 예. 하... 400은 400? 안 되나? <웃음> 400이요? <웃음> 400한번 들어볼까요? 아, 400이? 한번자 짜장면 거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체크 하는 거지만 스스로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400 만약에 성공 못했을 때 무슨 공약 같은 거 없을까요? 공약 같은 거야와 이거 잠시만 요 못하면은 이마에다가 3대 적어놓고 바로 그렇죠? 방송하게 <웃음> 오케이. 자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할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라클과 마랑의 3대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첫 번째 측정 벤치프레스부터 진행할 건데 저희가 벤치프레스 6 0으로 시작할 건데 무게는 60이요? 괜찮을까요? 무게 60? 60? 60? 이거 껌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 측정 60kg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아, 좋습니다 이건 가볍게 사 우와! 저희가 이제 증량을 해야 돼요 네. 몇 킬로로 증량을 할까요? 한80 정도 무리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80, 80, 80. 자, 컴만 업! 와 오, 잠시만요. 예. 가볍거든요? 어 가볍고요? <웃음> 네. 몇될것 같아요? 좀더 네. 느낌. 어, 저는 모르죠. 얘기하실래? 어. 모르는 기야 이거 한번해봅시래요 정신 차리게. 딱봐. 딱봐. 딱 딱봐. 네. 이정도 네. 괜찮아요? 이정도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120, 120, 120못 뜬다. 못 뜬다? 120 너무 센는데나120한 번도 들어봤는데. 120. 오케이. 오케이, 파, 오케이 파, 120 만약 못 뜨면. 제가 데리고 네. 만약에 들기나 하면 제가 받는 거. 어, 80, 80, 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자, 그럼 몇올려릴요 지금 이게 몇이죠? 80입니다. 80. 90 가시죠. 90 오케이. 갑니다. 네. 업! 오케이. 좋아요. 아, 나1 아, 0 0될거 같아. 아될거 같아. 아 그렇게 느꼈어요 나도 느꼈어. 100이 될거 같아. 안 돼요. 아, <아니>, 돼요 <웃음> 네, 네, 네, 네, 네.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이거 돼. 아, 뭐야? 왼바나나 이거 당충되어 있는 거. 아니, 느로 증량입니까? 100. 어우 뽀뽀 뽀뽀 뽀뽀 아, 뽀아뽀아뽀아아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리 아, 뽀뽀 뽀뽀 뽀뽀 뽀 아,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아 진짜 아, 뽀뽀 뽀뽀 뽀뽀 아, 아뽀아아 네. 네. 네. 네. 이걸로 갈까 아 이걸로 뽀뽀 요뽀 뽀뽀 뽀뽀 아뽀 뽀뽀 뽀뽀 뽀 아,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 락! 고셔아 좋아! 115로 달 것이냐? 120kg로 갈 것이냐? 이 문제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115. 115? 오케이! 이거 115! 그 115. 가슴찍한 응. 번! 했어요 <웃음> <웃음> 본인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많이 여기서소침하셨는데결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라클님의 <웃음> 벤치패레스 원아랭은 110kg로 마치겠습니다 야, 아, 겨우 진짜 들어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저희는 <웃음> 습니다자 <웃음> 이제 남은 게 개인 목표 이제 2 9 0 k g 에요 290kg. 제가 중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데드리프트는 그래도 한 160은 쳐야 안전한 안전한 네. 데드리프트. 그래서 저희가 80kg로 준비했어요. 데드리프트 1차 도전 80kg. 업. <웃음> 어. 바로 1 가도 되요 바로 배. 0 0 네, 바로 아, 100. 1 0 0 k g 도전입니다. 자, 업! 아, 어! 이 지역에! 네. 저희가 이제 <웃음> 저희, 저희, 저희, 여기서부터 이제 조절을 할 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나요 120? 100, 아, 100이, 100이면, 근데 120은 될것 같죠? 아, 120은 돼요. 그럼 120은 바로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120. 어. 네. 자, 업! 성공부터. 오케이. 어! 나이스. 자, 4차 시도 130km 도전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와, 이거 와꾸는 3대 500인데. 참. 도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누구래요? 예, 이게 녹음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스파이입니다 다친 거 아니죠? 아니죠. 아, 10번입니다. 아, 아,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시고, 굉장히 또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셨는데, 몇 k 로를 도전할까요? 지금 130이죠? 네. 140? 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140 성공! 자, 이제 여기서 레플이 고난으로 제가... 어? 제가 왜요? 저...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아, 굉장히 힘들게 드셨다. 자, 그러면 우리 메라케님의 데드리프트 최종 기록은 140kg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종목 스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스쿼트가 남았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해드리자면 벤치프레스 110kg 그리고 데드리프트 140kg로 해서 250kg가 지금 어,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목표 400kg까지는 이제 150kg 밖에 안 남았다 제가 봤을 때 120kg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나머지 20kg 10kg 차이가 날것 같은데, 아, 어떻게 오늘 잘 헤쳐나가실지, 네. 어, 저도 굉장히 지금 옆에서 긴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80kg로 가볼까요? 네, 예, 80kg 바로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볼게요. 아, 네. 어, 아, 쉽다. 어. 어. 아, 이제부터 중요해요. 100kg는 제가 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네. 그 느낌일 뿐이지 다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 체중이 100타예요. 그럼요. <웃음> 어, 그럼요. 네.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어, 어, 어 충분해, 자, 업 일어났어 오케이, 어, 쉽다, 어, 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무조건 120 가능하고 네. 130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네. 바로 120? <웃음> 아, 바로 120 가능해요 네, 네. 오케이, 120 하면 해볼게요 더더더더더 그만 더, 더, 더, 더, 더. 자, 30도 밀 올려 오케이 어, 더. 아, 더 내가 이제 봤을 때 아직까지는 10kg는 충분해요 10kg야? 네, 130kg는 충분한데 네. 그 이상부터는 이제 진짜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도 딱 드는데 130이 더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은 저희가 어, 가볍게 130kg로 한번 감기야 130kg 130kg 도전입니다 가만 수치 내려갔다가 가만. 어? 어, 어. 자상체로 올려 업 됐어 올려 업! 오케이 자 그럼 저도 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똑같이 머리를 풀고 자. 아왜 여기는 약간 아좀 연예인 스타일 아뭐 연예인이야? 저도 맞지 그아어 그냥 어, 에서 들어오고 그냥 뭐런냥타적아 그런 그냥 스타일 약간 저는 아테네 쪽이고 네. 여기는 스파르타 쪽이네 <웃음> 자3 5 오케이 자1 3 5kg! 도전입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요 네. 상체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 상체를 올려 업 올려! 으아! 아, 오케이, 업 자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쉽게도 135kg 실패 아 알람 설정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이 많이 응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수 번호 380도 하루 하셔야 된다는 거 380도 근데 안 해본 사람이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대 400, 뭐500 이게 장난이 아니다 진짜 우리 형님 덕분에 진짜 너무나 제 자신을 알았고요 음. 앞으로 좀더 이제 쇠 앞에서는 네. 용선해 줄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랍클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400딱 들어보니까 벤치딱 필능 없이 될것같다서 내게 네개걸었다가 s a t swag Long run hair And I put it quite fast s h o w t y on about a dollar What you moving that stack? Stations celebrating All them savings over here Can't explain Exaggerating All the ways You make me feel Your gravitation over here While gang they hating over here Stop playing no your favorites over here Put both your legs behind your head